안녕하십니까 유치권 클럼버 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자이 시간에는 시용에 있는 아파트가 대법원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요약한다면은 어, 우리 서울 부산에 있는 건축사 하는 해운이 집이 필요하다 해서 시흥동에 있는 금천구 시흥동이죠 아, 아파트 물건 응찰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1억 4천 5백 10만원 유치권하고 20억 원이 넘는 유치권이 있었는데 공사업자 20억 원의 유치권자는 나중에 유치권 권리 신고를 처리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이 할머니가 종료하고 있고 집권자라는 짓땡산업에서는 그 이할머니를 대리종료하게 했다고 해서 짓땡산업과 이할머니에 대해서 각각 인도명의 신청을 했고 자, 경매계에서는 아무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짓땡산업과 이할머니는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우리는 그냥 변호인 없이 돌진하다 보니까 브레이크에 걸린 것 같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집단 건설에 대해서는 한고심에서 받아들여져서 인도 명령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치권자에 대해서 인도 명령 결정이 받아졌는데 유치권자의 점유 보조사라고 하는 이 할머니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는 이상한 재판부예요. 집단 건설이 유치권이 있으니까 이 할머니도 점유 보조사니까 인도변경을 내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또 기각을 했습니다. 할수 없이 대법원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대법원에이 사람들에 대한 어 그대법원 올리기 전에 참고소매는 대법원 올리기 전에 쓴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유치권자 집행산업은 민사 일부에서 2015라 157로 배정되어서 항고일의 어 항고를 인용한다. 이 사람 유치권자 아니기 때문에 어, 인도민이 결정을 한다 하는게 됐는데 아, 요, 이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유치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민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 이 할머니,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이 할머니도 인도민이 결정을 내달라 이렇게 참고서면을 제출을 했습니다 아, 그거 다 소용없어요 심지어 이 사건이 시탱산업에 어, 대해서 대법원에 올라가서 제안고를 했는데 그결정문까지 또 보냈습니다. 지땡 사람은 유치권자가 아니라. 그래도 서울 남부지방고문 민사제 3부에서는 까딱 없어요. 이 사람, 이 할머니 유치권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인도명이 결정 못 내려준다 하는 얘기. 유치권자의 점유 보조사니까 아니, 대법원에서도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법원만, 이, 이, 민사 3부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고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안고장은 여러분을 보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제안고장에서, 어, 보면은 제안고 이유를 쭉 기재를 했습니다. 자, 여기미산시평구 136조 1항은 인도명령에 관한 그런 그 규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인도명령 내줘야 될거 아니냐. 그렇왜안 내주느냐 하는 그런 그걸 기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항에 가서는 원심 결정이 매각 물권 명세서를 부정을 했다. 매각 물권 명세서 누가 만듭니까? 법원의 경매 계에서 만듭니다. 경매 계에서 매각 물권 명세서에서 법원의 매각 물권 명세서는 현황 조사 보고서 감정 평가서 매각 물권 명세서 세 개가 합친 게 매각 물권 명세서입니다. 그 집행관이 나가가지고 현황 조사를 한 것이 요 현황 조사 한걸 보면 이 할머니가 한 달에 5 0만 원씩 세를 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기네 경매계에서 만든 매각 물건 명세서를 경매계에서 무시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매각 물건 명세서는 왜 만드느냐 매수 희망자 사고 싶은 사람 입찰 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서 예측하지 못한 손해 입는 걸 방지하는 데그 취지가 있다 그렇게 돼있죠자 우리 대부분이 2009-40790 손해배상사건의 집행법원은 경매되는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이나 그 현황조사를 실시한 집행관으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되도록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매각물건 명시에 기재해야 하고 경매 절차의 특성이나 집행법원이 가지는 기능의 한계등으로 인해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재 상태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항게 보면은, 원심이 결정은 없는 유치권을 만들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짓을 했다. 이할머니에 이 대한 거예요. 자, 집행관이 나가가지고서 이 사람 한 달에 50만 원을 세들고 있는 사람인데, 유치권자가 아닌 지원 산업이 유치권을 주장하니까, 대법원에서 유치권자 아니라는 것도 다 소용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그판결이냐 무슨 결정이나그러기 때문에 이놈의 결정을 대법원에서 내달라. 이당 법원의 공실을 믿지 않아야 한다면 일반 국민이 뭘 믿어야 됩니까? 아니, 이 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나가서 한 달에 50만 원씩을 내고 살고 있다고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유치권자의 점유 보조자라고 하면 은 그러면 나가서 집행관은 뭘 조사했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심은 신의 측 위반에 대해서 또한이 법이 있다 왜 501호 를 대물변제 받아서 501호의 유치권을 주장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또 401호를 점유하고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 말이 안되지 안되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도 없어요 채권도 없고 그나마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물건에 관여 생긴 채권이라고 하는 증거의 제시는 없이 유치권을 주장했는데 그 점주 보조사까지 이참 어이없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서 대법원이 결정문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여기에서 대법원 2 0 1 5마2 0 2 5 결정인데 이거 대법원이 2015년에 제안고를 했는데 이게 2017년 2월 8일 날 됐어요. 1년 한반 정도 가서 푹묶였다가 내려온 겁니다. 어, 여기에 그 일항을 보십시오.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된 뒤에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 절차에서 그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아, 그 후에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사건에서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 사실만 소명하면 되고 그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근원에 의한 것이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여야 한다. 자 이것은 제가 준비 서면에서 대부분의 준비 서면에 낸걸 갖다 그대로 대부분에서 인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에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걸 갖다가 이제 붙여줬어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 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목적으로 타인에게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한테 뭐 점유 보조사라 이렇게 하고서 한 달에 뭐 50만 원씩 어쩌고 집중하면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대법원에서는 제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 유치권, 인도, 병역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 하고서 내보내 내려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뭐 길고 지루하지만은, 어, 이, 지금 대법원 8년 1이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울산 법원에 갔더니, 한번 변호사 사무실에 창 밖에다 현수막 크게 붙여놨어요. 그 뭐냐면은, 자, 대법원에 가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우리가 뭐 대한민국 3심이 제도라고 하지만은, 자, 1심, 2심, 사실심이고, 3심이 법리심인데, 이 30에 가서는 정말로 이게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듭니다. 그러나 어, 여러분이 제대로 법리적인 것만 판단 하신다면 그리고 정당하게 분석하신다면 잘못된 판결과 결정은 대법원에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어, 강의하면서 흥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